안녕하세요 덕질하는 유부남 제이덕후입니다 자 오늘은 네이버 웹툰 신작 화요 웹툰 바로 원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베스트 만화 도전에서 한 단계 위로 올라와 정식 연재가 시작되었고 현재 미리보기는 베스트 도전에 연재되었던 분량까지 전부 다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1화부터 올라온 것까지 쿠키를 싹싹 구워서 살펴보았는데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중학교 때 같이 배구를 시작한 재혁, 민환, 오진 세 친구가 있습니다. 민환과 오진은 엘리트 즉 천재 소리를 듣는 선수였지만 재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괴감에 빠진 재혁은 중학교 마지막 경기 전날 큰 힘엔 큰 책임이 따른다 아니 아니 늘 그랬듯 삼촌이라는 자가 나타나 재혁에게 큰 깨달음을 전해주고 그 일을 계기로 재혁은 각성을 하게 됩니다. 다음날 중학교 마지막 경기 각성한 재혁은 엄청난 화력을 보여주는데요. 단지 그 화력이 너무 늦어서 재혁은 원하는 고교로 진학을 못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 취미로만 생각하는 민화는 오히려 자기가 원하는 고교에 지원조차 하지 않았고 배구 명문고가 아닌 연석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는데요 재혁 역시 원하는 고등학교에 떨어지면서 연석고로 가게 되어 민환과 재혁은 같은 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또 다른 친구인 오진은 원하는 고등학교에 합격을 해서 결국 이세 친구가 헤어지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 흐름, 이 오진이라는 친구는 나머지 두 명의 친구와 전국대회 뭐 대회 이런 큰 경기에서 만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뭔지 알죠? 한편 연속고로 진학하여 배구부를 찾아간 미왕과 재혁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는데요. 막나니 주장이 횡포를 부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경기를 하자며 미왕과 재혁 역시 얼떨결에 같이 경기를 하게 되는데요. 역시나 막나니 주장 신요섭의 횡포로 경기다운 경기는 진행되지 않게 되고 요즘 MZ세대답게 미왕과 재혁은 주장에게 반기를 들며 따끔한 일침을 가하고 평소 주장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김단우 역시 난 이제 MZ세대와 함께 하겠어. 나를 외치며 팀을 이탈하게 됩니다 민왕과 재혁, 김단우 이렇게 세명으로 연석고등학교의 새로운 배구팀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를 아니꼽게 쳐다보는 신유셉은 니들이 뭘할수 있겠어? 그러니까 무시하는 느낌으로 그럼 이 학교 배구부를 걸고 경기를 하자 지는 팀은 이 학교에서 배구를 할수 없어 라고 선포를 하며 경기를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팀원이 3명밖에 되지 않는 김단우 팀은 팀원들을 모으기 시작하면서 현재까지 공개된 사마 불량이 끝이 나는데요 아마 영상에 올라간 시점에는 4화까지 공개가 되어 있겠죠 약간 이 흐름을 봤을 때 뭔가 생각나는 작품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하이큐인데요 배구 만화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만화가 바로 저는 하이큐였습니다 하이큐에는 히나타 소요와 카케야마 토비오 이두 콤비가 있는데 원포인트엔 재혁과 민환이 비슷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천재와 뒤늦게 각성한 주인공 심지어 재혁이라는 캐릭터는 카케야마 토비오와 포지션도 똑같고 상대방에게 맞춤형 토스를 올려주는 재능 역시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성격이나 주변 평가는 완전히 다릅니다 민환이라는 캐릭터는 성격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주변의 평가도 굉장히 좋은데 카키야마 토비오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코트위의 황제, 독재자 아주 그냥 고집 고대로 하는 그런 캐릭터 지금은 물론 많이 각성을 해서 많이 변했지만 아무튼 성격이 좀 많이 다릅니다 아직 원포인트는 진행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캐릭터들의 독특한 매력이나 성격을 찾아볼 수는 아직은 없습니다 얘네가 그냥 다 착해요 다 착해 다 순한 애들만 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반의 하이큐는 히나타 소요 막 그냥 혼자 그냥 완전 초특급 이라서 막 나대고 카게야마 토비오는 그냥 독재자고 치키 걔는 그냥 뭐 싸가지가 봐가지고 약간 이런 티격태격하면서 케미가 발생해서 성장해 나가는 스토리인 반면 원포인트에 나오는 캐릭터들은 정말 순둥순둥해가지고 아직은 이렇게 티격태격하거나 이러기보다는 서로 으쌰으쌰 응원을 해나가면서 성장해 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지만 아마 중간에 분명히 팀균열이 한번 일어나겠죠 약간 여러모로 진행 상황을 좀 봐야 할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네이버 웹툰에서 스포츠 웹툰 하면 떠오르는 작품들이 저는 탑코너랑 가비지타임 이렇게 축구와 농구 웹툰을 보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윈드브레이커 이것도 자전거 스포츠 웹툰이죠 그 외에도 빌드업이라는 축구 웹툰과 빅맨이라는 농구 웹툰 이렇게 두 가지가 또 생각이 나는데 이두 작품은 아직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배구 웹툰 배구 웹툰은 처음이지 않을까 네이버에서 뭔가 새로운 장르가 나온 듯한 느낌이 들어요 배구 웹툰 이야기의 흐름이 재밌게 잘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조금 걱정되는 부분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제가 왠지 안볼것 같은 그런 포인트 중에 하나는 하이큐 역시도 저는 만화책으로 보다가 실패했습니다 만화책은 정말 재미없었거든요 근데 애니메이션으로 봤을 때 그 생동감과 역동적인 포인트가 너무 멋있었고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하는 그 모든 것들이 몰입할 수밖에 없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원포인트는 네이버 웹툰이잖아요 만화이다 보니까 과연 몰입하면서 볼수 있게끔 그런 배구의 역동적인 모습이나 생동감을 표현할 수 있을까 약간 이 걱정이 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공개되어 있는 그 웹툰의 퀄리티를 봤을 때는 제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스포츠 웹툰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